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술만 발라주면 짜잔 인별그램 메이크업. 촬영 끝나서 힘들어서 누워있어요. 저희 집이에요. 저 렌즈가 뭐냐고요? 잘 알려줄게요. 자, 뭐냐면 저 렌즈 위에... 오늘은 연남동에 와봤어요. <웃음>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. <웃음> 아 그러니까 적당히 나해야지 나보다 못생긴 게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니까 좋지? <웃음> 넌 이제 끝이야. <웃음> 네? 뭐야? 관빛나도 인정했잖아?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. 상작이 포스터의 경우 촬영이 주된 대상인 부수적으로 포함되므로 국제, 배포, 공중송신이 가능합니다. 또한 제가 입고 찍었던 아이언맨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어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너튜브에서 들렸던 방탄 조끼단님들의 노래도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댓글 쓰신 분이 딱한 사람이신 것 같던데 저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빛 왕빛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<목소리나>